기장도 줄이죠, 지금. 기장, 소매장, 흠 상동, 어깨. 전체적으로 싹 줄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자세히 많이들 올려놨는데, 또 때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이것 옷에 따라서. 여기 춘추국인데 벌써 여름이거든요, 지금. 휴가철인데, 오늘이 8월 12일이에요. 근데 이제 가을에 입으려고 미리서 들고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몸이 많이 빠져서 이 정도 다 줄여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되는 직업인데 그런 사람들은 줄여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걸 잘 줄여드리면 또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잘 만들어보게, 잘 찍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원판이, 생세로 이렇게 되어있는거이정줄여 이거 짧아져보잖아요. 안 맞잖아요. 맞출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여주는 거예 나눠가지고. 여기 3분의 2, 여기 3분의 1. 여기는 그대로라고요. 그대로 갖고, 그대로 살려줘야지. 여기까지는 그대로 살려주고, 하는 원판은, 여기서부터 줄는사이드잖요 사이드이도이 정도. 이 정도. 한 3cm 정도. 줄요이 정도. 이 정도. 제가 먼저 정도. 이 드리는 거고 사이드주이 정도. 줄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보면 여기 보면, 은 소매가 커가지고, 하카레를 집어 넣었잖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몸판이 커가지고, 몸판에다가 소매를 땡기니까, 땡기 소매를 땡기니까, 몸판에 이렇게 하카레를 집어 넣었어 이런 경우들의 원인을 잘 알고 일을 하면 일이 쉽다는 게 쉽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줄였을 때는, 이렇게 주면 지금, 이렇게 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싹 줄였을 때, 줄러면은 이렇게 <놀람> 벌어져야 주면 됩니다.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예. 측면에서 봤을 때, 뒷판에서 봤을 때, 뒤에서. 여기다가 달아지지 말라고 옛날에는 다달아 옷을 뭐몇 년씩 입었으니까 달아지지 말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나는 거예요. 바지통도 좁고 뒤가 에달리 일이 없잖아요. 이게 안 나는 건데 수선하신 분들은 꼭이 달아 놓고 저는 몇십년 동안 구세설을 달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 얘기 안 해요. 이걸 구세설이라고요. 지금 이스크에서있는데 스크류를 찾아서 여기서 하나씩 뽑으려면 굉장히 잘 찾으면 한 번에 이렇게 쫙 뽑아진대.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칼로 이렇게 가는 게이 훨씬 빠릅니다. 이제 이 정도 줄였을 때주머니가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대양으로 생산하는 옷은 옷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쪼가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큰 회사에 있어서 잘 알거든요 제가 패턴도 또 오랬서 뒤판이 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큰 경우는 왜 그러냐 이 앞판은 기본적으로 줘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4사이즈까지는 네 그냥 이패턴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판으로뒤판으로 빼는데 이 주머니는 항상 여기서 1인치 반 정도 1인치 4분의 3 1인치 반 나오죠 여기가 1인치 반 정도 2인치 반 2인치 4분의 3 그 정도만 나와야 돼요. 그래, 나중에 운전을 할때게 휠에다가 베스프트 들러락 꼭 걸립니다. 운전할 때 게. 그럼 한쪽을 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듯이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줄일 때 여기 지금 이 정도 줄이죠. 이 정도 줄이면 상관이 없어요. 주문이 줄는데이 정도 와서 줄인다고는 문제가 심각하죠 여자들이 안 먹은 것 같아서 다 보거든요. 아, 저 사람 운동을 해서 힘이 좋네. 어쩌네. 원래 지금 표시됐던 선은 내가 줄인다고 했던 것은 이 선입니다. 이 선, 2선. 이렇게. 근데 그림을 보니까 더 줄여야 겠어요잘어떻게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여기가 싹 없어지는 거지. 몇정도? 좀 걸려? 이정도 그럼 이제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너무 많이 쳤나요? 1인치 4인치 이정도 그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4인치만 하겠습니다 4인치 주름 바지라, 앞이 너무 많은데, 길게 주면은, 거기를 길게 주면은, 어? 바지가 너무 헐렁하네? 이러던데.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도 한번 묻혀줘 볼까요? 원래 사람은 묻히는데 그냥 하죠 이름이 1인치짜리에 들어있어요. 그림이 네. 들어간 바지라, 이게 네. 좀 크긴 크죠. 네. 이걸 계산을 잘해도, 계산을. 어떻게 지금 무릎선이 어딘가보세요 이정도 되었 무릎선이 이정도 무릎선이 근데 제가 1인치 반을 줄인다고 했지 이건 완성선이 완성선이 얘기에요 여기에서 1인치 반을 줄인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양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서 줄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안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릎선으로 올라갈 때는 한 4, 이 정도만 해야 될것 같은데. 한 8분의 3 정도. 8분의 3 정도에서. 근데 이거, 미스나, 아까 제가 이 정도 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래잘 자를. 이게 제일 완벽한 잠이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될수 있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엉덩이가 굉장히 이쁩니다 어제 가는데도 가위가 싹싹싹싹 소리가 나야되는데 안나는데 미디가 좀길죠 이사람 그러면 옷을 올리더라고요 쳐낼겁니다. 주름, 주름 양이 있어서 이인치만 여기 완성선이 있어요. 2대치 반을 줄였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릎선이 나가지고 무릎 선이 여긴데 이렇게 줄여보면 멋지게 되어있어요. 허뭇지 홈취 올라가시면, 허뭇지 커야 되는데, 안 되죠. 허 기준에서 이거는 4분의 1만. 그리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걸 조금 차릴 겁니 잘라보면은, 나중에, 오버로 붙일 때, 그 하고, 떨어져가지고, 뭐, 뭐야. 여유를 남겨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제 다른 것은다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단만 하면은, 재단해서, 음. 이런 수가 있어니단만 해주면, 뭐, 받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면 촬영은, 아직 옷을 다 만들었는데요. 꼭 알아야 되죠. 이제, 네, 뒷판, 얘것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쫙 늘려줬잖아요, 이렇게. 늘려줬으면 다릴 때게. 이렇게 해서 다리면서. 여기가 있으니까 이제 안 까지잖아요. 안 늘려졌으면 안에서 당깁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서 이러면 되고 그리고 왼손을 늘려줘야 해요. 왼손을 그래야만 이 바지가 잘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중에서도 꼭 중요한 데만 지켜야 될 점만 이야기 를 하는 거예요 재봉선길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주머니가 뒤로 가잖아요 주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아는 라인이 없죠 기장이 길어서 키가 큰 사람이라 이렇게 놓고 여기 제봉선을 맞춰줘요 고침박이기 때문에 가끔서 제가 자연스럽게또잘못는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차하고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안 돼요 밑에 길이 이렇게 이제 저같은 경우는 그냥 강박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잡고 하는데 요 정도 됐죠 이제 파는 을 먼저 잡고, 밀면 안 되고, 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할 때, 이거 그냥 무시해도 돼요. 주름선을 이렇게 잡고, 그냥 쭉 하면 이거 무시해도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머니를 앞쪽으로 당겨주고 뒷주머니를 여기 밑에서 남는 양이 있잖아요 남은면 겹치는 양싹 빼줘야 되겠죠 여기다 아용을 놓고 여기 밑에 제가 당겨 올라오면 안되고 이 곡선을 만들어주는거요 곡선이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옷이 곡선이 나와야지 곡선이 안나오면 옷을 입은 분은 엉덩이가 연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없는 사람도 있기로 해요 영향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서 그냥 만지면 그냥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아나 무슨 청문자들은 맞춰가는데 이게 옷이하고이분만 가지고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여기 1회 신 제일 신이 여기다가 손을 는고 손바닥에 치도 겹치는 거 안에 이 치는 거도 겹 주는 거. 근데 세탁소에서 옷을 데리거나 이러면 이렇게 안해주면 지금 잡아도 있는데 그대로 해 버려요. 다른 무슨 집에서도 마찬가지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딱 깨끗하게 다려주는 사람들은 얼마 없더라고요 병은 고쳤으니까 오늘 잘 다려주면 기분 좋잖아요 저는 음. 남자지만은 남자가 남자한테 팁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오늘하면서연부가다 고쳐졌는데 딱 마음에 든다 그 말이에요 는 예를 들어서 한, 시, 간가 6만 원이 나왔다. 그럼 그 사람 기분 좋으면 20만 원 주고 갑니다 보통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굉장히 자부심을 주고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퍼 끝까지. 지퍼 끝까지 가면 돼. 이 어, 안에 안쪽에 제일 중요한데. 남생이 그래서 이게 옷이 잘 나와야 돼. 옷을 입었는데 이게 양이 많이 남는다든가 그러면 진짜 보기 싫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입으면 뭐 상관 없겠습니는 될수 있으면 파트너스를 입어도 좀 멋지게 입어야 되지네이러한번더 솜아줄게요 저는 아파트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두 동이나 있어요. 세대수야 한 400세대밖에 안되는데 이 동네에서 옷꽂혀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가죠. 아예 안들어옵니다. 그다 크게 써놔서, 곡선으로. 이제 다리 수면 이제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서, 펄때게, 주름선 있잖아요, 주름선. 주름선을 손을가져야 됩니다. 주름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이사 여기에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주 름이 입었을때딱 떨어져요. 지금 이쪽 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래서 억 지도 줄여 달라 하 다시 한번 그리고, 약간 벌려서. 이거는 1인치면은, 여기는 4분의 1인치. 반인치 정도는. 줄임을 조금 줄였으니까요. 드디어 바지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오늘 보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출근선잘 떨어지지 않나? 출근선이 별로인 것 같아요.